라는 소문이 자꾸 자꾸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마 첫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는지 마가복음 2장에서는 용신할 몸을 이렇게 움직일 정도도 할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 가운데에서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죠. 유대인들이니까 이제 마을에 한 몸이 마비되어서 중풍병자로 고생하고 고통하는 청년을 우리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자 하여서 이제 침상에 누운 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집문 앞이 사람들로 가득해서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당시 저희 요고는 그 주택구조가 거주좀 다를 듯 한데요. 다르겠죠. 계단을 올라와서 이렇게 지붕을 올라가서 내렸습니다. 마트복음에는 간략하게 데리고 오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있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보시고란 말, 말은 살펴서 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알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게 한다는 말씀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알게 한다는 이 말씀하고 지금 여기 보시고 하는 말씀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살펴서 아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자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중에 하나님을 바라며 자신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날에 그 능력이 함께 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되겠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신데 이 일을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신다는 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적을 베푸실 때에도 병을 고치시거나 어떤 큰 이적을 베푸실 때에도 스스로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혼자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가시려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만을 가시기 위해서 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능력을 베푸실 때 베푸시고 병을 고치실 자에게 고치시기를 뜻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청년에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하십니다. 안심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왕이 안심을 시켜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곧 나을 것이다 하는 위로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내 몸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좀 확실한 말씀을 빨리 듣고 했, 했을지도 모릅니다. 듣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이 청년에게 내 몸이 나았다 하는 말씀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처지와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동안 호소했습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몸을 닿게 해주시길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서 왔으므로 주의 윤례를 구하며 기도 드렸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도의 은혜 받은 것을 보면 이 청년은 주의 윤례의 교훈을 받았을 것이니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도 주님이 이제 나를 낳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서론과 본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은 내가 죄를 고백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너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너는 이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하신다 하는 말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일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 병과 죄의 그 긴밀한 관계를 생각할 때에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구약의 교훈을 따라서 아니, 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이 청년은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병의 고통의 문제가 시급하고 중하지만 요더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회계의 믿음을 보시고 사주의 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 중풍병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상황에 반대하는 자들이, 막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이 청년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막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을 지혜롭게 이기십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듣고 참나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참나마다 분수에 넘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많이 선언하실 수 있는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어떻게 사람이 할수 있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은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할수 있는 말. 가능한 말. 이 말은 사람이 할수 없는 말, 불가능한 말. 이때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내,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말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는 사람으로서 할수 있지만 하나는 사람으로서 할수 없다. 하나는 가능하고 하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쉽고 어려움의 문제. 할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둘다 가능하신 분이다. 인자는 둘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둘은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거로부터둘다 나오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둘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자인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을 하실 때 기다렸어야 합니다 잠시 기다린 뒤에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신 자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셨구나 하고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지적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상대함으로 악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참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 대해서 참남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참남한 것입니다. 이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곧 드러날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라,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이 말씀을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다 하고 알게 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자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대속을 이루실 십자가를 지실 자가 예수님이시다. 십자가를 지실 권세 있는 자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지식을 얻고 생명의 지식을 얻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바로 고쳐주셨다면 중풍병자 한 사람의 몸을 낫게 해주시지만 이 말씀을 하시고 고쳐주심으로써 과연 예수님은 주시다,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더욱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풍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충풍병자에게 구원을 얻을 말씀을 이와 같이 전해 주시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사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곧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이시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차비하심과 긍휼을 바라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네 받은 은혜를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집으로 갔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베푸시는 큰 일을 가버나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시고 전하셨는데 가버나움에 사람들 거기 모여있는 각처에서 온 사람들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건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당시 유대사회에 죄와 병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믿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심으로써 과연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있으심이 증명되니 거기 모였던 우리들은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시는 하는 거기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선을 행하심으로써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죄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침상을 가지고 가라, 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신 이 말씀에서도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내놓을 수 있는 증거는 죄사함의 표로서 자신이 나음을 가족들에게 보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고쳐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신자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놓아야, 내놓아야 할 은혜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충풍병자와 동일한 노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충풍병자는 살았지만 움직임,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이 또한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회개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셔서 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세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바울도 이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새 사람으로 행하는 문제에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중생함을 받았는데도 나를 위할 건가 하나님을 위할 건가 내가 원하는, 원하는 것을 할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건가 하는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씨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은 참된 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해하야할때의를못 행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사망의 몸,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이사망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에서 건져주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의의를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일에 후원을 받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일를 해주시는가? 함께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을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로마서 4장 25절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내어줌으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사가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어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건세를 십자가를 지시므로 마침내 완성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줌이 되셨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이어서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반절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십니다. 앞절에서 상반절에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의의는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여기 의롭다함을 위해서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의롭다, 의롭다 하는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자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완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받은 은혜입니다. 동일한 은혜입니다. 이 사주의 은혜를 중풍병자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를 통해서 그 하반절에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더 말씀합니다 여기 의롭다 하심은 이신 칭의에서 말씀하는 칭의 사죄함과 함께 오는 칭의 그것 포함해서 그것을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것을 말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삶. 성신을 입혀주심으로써 행할 수 있는 삶. 성신의 열매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부활의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삶입니다. 이 삶은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이룰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오늘 우리 신약의 신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교회에 내려주신 더큰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신약의 신자들인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혜를 성신으로 입혀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더욱 받아서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지체 노릇을 교회를 세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살아나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도신다 성신으로 도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신으로 살아 증거를 성신으로 살아 있는 증거를 성신의 열매로서 주님 부활하심의 증거를 보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신을 조차 행하라.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신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신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신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신을 의지하여 성신님의 열매를 내놓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에게 사죄 은, 은혜를 입은 중풍병자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높이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의 신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주님의, 주님의 능력이 성신 안에서 신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더욱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높이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신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신자로 하여금 죄를 이기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성신님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는 이 증거를 나타내는 신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저희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또한 저희에게 성신님을 허락해 주시오니 주님 이제도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강단을 붙들어 주시며 교회의 권석들의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신약교회의 신자로서의 사명을 더욱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